안녕하세요. 동파는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는 노후목돈관리의 3원칙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지난 시간에 요구해 드린 대로 만약 지금 나에게 절대 여유돈 1억 원이 있다면 물론 1억 원이 아니라 천만 원일 수도 있고 2천만 원일 수도 있죠. 어쨌든 지금 나에게 많던 적던 절대 여유 돈이 있다면 이것을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다양한 금융 상품에 목돈 관리 세 가지 원칙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 자, 이때 투자 성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투자 성향. 왜냐하면, 죽어도 원금 보장이 되어야 된다. 원금 보장이 안 되면 나는 너무 불안해서 안 되겨서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평생을 은행 예금만 해왔던 분들이죠. 대체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원금이 아니어도 된다. 예컨대 조금 손해가 나도 된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손실감수라고 표현하는데 조금 손해가 나도 된다라는 것도 정도가 있죠. 그래서 지금 자막에 있는 것처럼 10% 이내 손실은 내가 감수할 수 있어. 또 10%에서 한 30%까지도 내가 손실을 감수할 수 있어. 또 30% 이상 심지어 내가 반토막나도 괜찮아. 이처럼 투자에 대한 성향이 다양합니다. 물론 더큰 수익을 기대하면 반대로 또 위험이 크다는 것도 각오해야 하는 거죠. 세상에. 공짜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 성향을 잘 판단하셔야 되고 두 번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상에 공짜는 없기 때문에 이 투자 성향에 따라서 내가 기대하는 수익이 달라져야 합니다 죽어도 원금을 내가 지켜야 돼 하는데 매년 수익률은 10%, 20% 돼야 돼 이것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죽어도 원금이 내가 돼야 돼 하시는 분들은 자막에 있는 것처럼 기대 수익에서도 연 5% 정도 이내 그 이내 이렇게 기대하셔야 되고 두 번째 손해를 한 10% 이내 정도를 내가 감수할 수도 있어 하면 마찬가지 기대 수익도 두 번째 연 5%에서 한 10% 이내 정도를 기대하셔야 되고 세 번째 10%에서 한 30%까지도 나는 손실을 감내할 수 있어 한다면 기대 수익률 역시도 그것보다 조금 높아서 연 10% 이상 또 극단적으로 나는 30% 이상 손실, 심지어 반토막 나도 괜찮아라는 생각을 가졌다면 기대 수익은 두 커이겠죠, 연 20% 이상.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볼수 있습니다. 물론 투자 성향이나 기대 수익에서 제가 뭐 10% 20%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딱 절대적인 것은 아니죠. 그 이하일 수도 있고 그 이상일 수도 있다. 개념 잡아 말씀드렸다라는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투자 성향과 기대 수익을 보면 내가 손실을 10% 이내에 감수한다고 라 해서 기대 수익은 10% 이상이 아니라 그 이하일 수 있다. 마찬가지로 30%까지 내가 손실을 감수할 수 있다고 해서 기대 이익은 30%가 아니다. 오른쪽에 보면 연 10% 이상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놓았죠.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수익을 기대하려면 손실에 대한 감수는 그 이상이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돈을 벌기가 쉽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손해볼 확률도 많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투자 태도 성향도 중요하고 내가 이런 정도의 손실 감수했을 때 기대하는 수익은 어느 정도다라는 것도 항상 양보해서 보수적으로 생각하셔야 된다. 자, 그 말씀 먼저 드리면서, 그렇다면 나에게 크든 적든 돈이 있다면, 돈이 있다면 어떤 상품에 투자할 때 앞서 우리가 기초적으로 배웠던 목돈 관리의 세 가지 원칙, 안정성, 그 다음에 돈가치, 수익성, 그 다음에 황금성이라는 측면을 구체적으로 한 번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죽어도 원금 보장, 투자 성량 가졌죠. 은행예금입니다. 이때는 기대 수익률은 연 5% 이내. 그죠? 당연히 그렇게 이제 적용이 되겠죠. 자, 상품군은 당연히 은행예금이나 저축성 보험 정도입니다. 자, 이것 외는 아닙니다. 자, 그랬을 때이목돈관리 3원칙을 적용해 보면 안정성은 원금 대비 높죠. 자, 이것은 일편에서 이야기 드렸죠. 그대로 하면 실질적으로 적용해 보는 겁니다. 안정성은 원금 대비. 원금 보장이 되니까 높다. 돈 같이 물가 대비는 낮다. 대부분 이제 금리 연동 행위니까. 금리는 절대 물가 이상 주지 않는다. 자, 세 번째, 황금성은 어떤 경우도 중간에 해약을 해도 원금은 보장되죠. 특히 은행 예금. 그래서 이게 원금이나 만기 유물을 따질 때황금성 측면에서는 높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은 저축성 보험은 만기가 있기 때문에 중도해지하면 언제 중도해지냐 하느냐에 따라서 원금이 손실될 수 있다. 그 점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어쨌든 죽어도 원금이 보장되기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기대수익률 역시도 5% 이내여야 하고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은 은행예금이나 저축성 보험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내가 10% 이내 정도의 손실은 감수할 수 있어 이때는 기대하는 이익도 5%에서 한 10%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손실 감수든 기대 이익이든 10%, 5%, 10% 이렇게 자꾸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일 수도 있고 이하일 수도 있다. 자그 점도 미리 이해 바랍니다. 자 이때 한 10% 이내에 손실은 내가 감수할 수 있어. 그렇지만 기대 수익률은 5%에서 한 10% 정도 되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은 채권형 상품. 자, 이때 채권형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채권에 직접 투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채권의 분산해서 투자하는 채권형 펀드나 채권형 ETF 등등이 대상이 될수 있겠고, 또한 걸음 더 나아가서 채권과 주식을 혼합한 배당형 상품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뭐 채권 주식 혼합 배당형 펀드 및 ETF. 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앞으로도 또 말씀, 다음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주식은 채권보다 훨씬 위험이 높죠. 대신 높은 수익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 채권하고 주식을 혼합했다. 또 채권 비중이 많다. 보통 혼합형 상품 가운데. 채권 주식 혼합 이렇게 하면 채권 비중이 높다는 거고요. 주식 채권 혼합하면 주식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뜻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채권 주식 혼합이니까 채권 비중이 높은 거죠. 자, 이런 상품 정도를 고려해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바인 투자 자문의 상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품에 해당되냐 하면 월 배당 목돈 운용 미국 이태포 포트폴리오가 채권 비중이 훨씬 높으면서 다양한 이자 또는 배당 소득이 나오는 이 테프들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다만 지금부터는 이것들이 다 은행 예금 아니고서는 다 투자형 상품이기 때문에 반드시 제가 제목에도 말씀드렸지만 절대적인 여유돈 그래서 투자기간도 최소한 한 2, 3년 이상 능넉하게 생각하셔야 된다 이 말씀도 드리겠고 자 그렇다면 이것을 목돈관리 사문 측에 적용해 볼 때는 안정성은 원금 대비 비교적 높다. 자, 이때 제가 비교적 높다 하는 것은 은행 예금에 비해서는 낮죠. 투자성 상품이니까. 그런데 주식이나 다른 상품 앞으로 말씀드릴 위험이 더 높은 것들에 비해서는 비교적 높다, 이 뜻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돈 가치는 당연히 은행 예금 이자보다는 높게 가져갑니다. 생각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가 대비 물가 정도는 조정하겠다. 돈 가치는 잃지 않겠다라는 뜻이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세 번째, 황금성은 만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가끔씩 손실이 생길 수 있다. 이 점도 기억하실 때, 이때 비교적 높다라고 하는 것은, 은행 예금에 비해서는 황금성은 떨어지지만, 떨어지지만, 원금이라는 측면에서 혹시 모르니까, 그렇지만 이제 주식에 비교하면 비교적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만기가 있고 없고 하는 것이 항상 중요하다 제가 노후자산관리에서 가능하면 만기 있는 것은 조심하시라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도 바로 황금성 때문이고 아까 말씀드린 바인 투자자문의 월 배당 목도는요 미국 이태보 포트폴리오 같은 것도 기본적으로 이제 만기가 없는 것이죠 자이 같은 상품군에서꼭 기억하셔야 되는 중요한 것은 이것은 어쨌든 투자상품입니다. 투자상품이기 때문에 권장투자기간은 2년에서 3년 정도 이상이어야 한다. 투자상품이기 때문에 또 기다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 점도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손실을 한 30% 이내까지 내가 감수할 수 있어 그렇다면 기대이익률도 당연히 높아야겠죠. 연 10% 이상입니다. 이 같은 상품들은 어떤 군이 있을까? 당연히 주식형 상품이 담겨야겠죠. 자, 주식형 상품 가운데에서도 대형 우량주, 그 다음에 주식형 펀더, 대형 성장주, 또 주식형 ETF, 주로 대형 우량주들이 중심된 주식형 펀더, 주식형 ETF 같은 거, 그 다음에 주식 배당형 상품. 일반적으로 이제 배당이 나온다는 것은 큰 회사들이 배당을 주죠. 작은 회사들은 계속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또한 적자로 나기 때문에 배당을 줄 수가 없죠. 그래서 주식 배당형 상품, 또 주식 배당형 펀드, ETF 등등이 해당되는 상품입니다. 저희 바인투자자문 같은 경우에는 4대 메가 트렌드에 투자하는 미국 ETF 포트폴리오 한 20개 가까운 포트폴리오 ETF를 이제 분산 투자하는 이런 상품이 여기에 해당되죠 자 이것을 목돈 관리 사원 측에 적용해보면 안정성은 주식의 상품이니까 당연히 낮죠 원금 대비 그 다음에 돈 가치, 물가 대비 돈 가치는 당연히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는데 보장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젠꼭 기억하시고 황금성은 언제든 내가 중도 해지할수 있죠 돈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목돈, 즉 원금이 손실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낫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 같은 주식형 상품에 투자할 때는 당연히 투자 기간이 중요하죠. 최소한 3년 이상, 3년 이상 여유돈 기다릴 수 있는 돈으로 꼭 투자하시라 이 말씀 꼭 드립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30% 이상 손실 감수. 자, 그러면 기대 수익률도 그만큼 높아야겠죠. 연 20% 이상입니다. 추천해 드릴 수 있는 상품군은 주식형 상품 가운데에서도 중소형 주식 그 다음에 레버리지 상품. 레버리지 상품은 무엇입니까? 한 배가 아니라 두 배, 세 배를 추종하는 ETF 등등이 있습니다. 자, 그런 상품들이죠. 이것은 대단히 극도로 위험한 상품입니다. 반대로 극도로 높은 수익을 기대하는 상품이기도 하죠. 저희 바인 투자자본도이 같은 유행에 음은 상품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익스트림 하일드 미국 인테리포 포트폴리오 같은 건데요 이 상품은 대단히 높은 수익을 추구하지만 동시에 대단히 높은 손실도 각오해야 된다라는 상품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상품의 권장 투자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3년 이상으로 생각하셔야겠죠 자 오늘 이렇게 해서 크든 작든 나에게 절대 여유돈이 있다면 그것을 나의 투자 태도, 성향과 그리고 내가 기대하는 수익률, 그 다음에 목돈 관리 세 가지 원칙에 따라서 각각의 금융상품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라는 내용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 방송과 관련해서 혹시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015360, 153 또는 카카오톡에서 돈판 가게나 바인 투자 자문 검색하셔서 1대1 채팅창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